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어, 어떻게 한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의 커트는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댄디 입니다 댄디 컷을 어떻게 하면 더잘 자를 수 있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고랑 댄디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짧게 말해 볼까 합니다 상고는 스무스하게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라인을 맞춰가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높은 상고도 있을 것이고 낮은 상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랑은 달리 손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그 댄디는 밑부분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네이프 부분을 클리퍼로 밀지 말고 약간의 정리만 해주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머리는 상고가 아닌 댄디로 정확히 말해 핸디컷 잘라 보았습니다. 바로 영상 보시죠. 아, 너무 길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일단 머리가 오늘 우리 학생은 어, 21살이랍니다. 맞아? 네. 어. 머리 자체가 숱이 좀 있으시고, 머리 자체가 이쪽 윗머리가 너무 떠서, 그 대신 이제 투블럭 아닌 댄디형으로, 상고도 아닌 댄디형으로 오늘 자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숱이 좀 많아서 딱 보시면, 예, 머리도 많이 길었고, 예, 그래서 오늘 요거를, 어, 이 머리를 좀 약간 댄디형으로 해가지고, 댄디가 어떤 것인가, 예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댄디형 그냥 댄디 컷으로 칠거예요 무슨 저그 뭐냐 댄디형 상고머리 이거 아니고요 오늘은 좀 깔끔하게 예 댄디형으로 치겠습니다 네 숱이 좀 많죠 예, 숱이 많고 머리가 많이 기네요 좀 잘라 내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어. 물은 약간 뿌려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위에가 많이 뜨므로 위쪽의 머리를 보험처럼 약간 위에는 좀 놔두셔야 돼요. 댄디형 투블럭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쳐주시는 거죠. 깔끔하게 쳐주시는 거예요. 툭툭 툭, 이런 식으로 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밑에 라인을 정리해도 좋지만. 약간 댄디형이기 때문에 가위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좀 잘라 드립니다 먼저 이런식으로 많이 자르는 걸또 원치도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어, 그래서 그 라인을 잘 잘라주시고, 귀쪽 라인 치실 때, 이 귓바퀴 위쪽 라인을 치실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가위질 할때 정말 조심히 천천히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 보험으로 걸어놨던 윗머리를, 윗머리가 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 많이 뜨는 머리는 잘못 자르게 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 바로 위쪽에 머리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제 투블럭처럼 생긴 이 머리를 살짝 위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블럭이 될 수가 없죠. 다음 또 내려주세요. 뻗치는 머리는 끝에는 살짝 이렇게 잡아서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댄디형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클리퍼로 라인을 정리할 거예요. 살짝 감대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 어때, 괜찮아? 어. 손님들은 대부분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잘라야 되고요 너무 손님 그 말에 맞춰서 너무 좀 짧게 치시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님이 생각하는 것보단 조금 더 길게 잘라 놓으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그게 손님들이 생각하는 건데 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 좀 이렇게 잘 맞춰서 센스있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다음 이제 왼쪽 똑같이 위쪽을 약간 보험식으로 다시 들어주세요. 투블럭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같이 라인 맞춰주시고 밑에를 너무 바싹 치시면 안 돼요. 예, 적당하게 댄디형이기 때문에 예, 머리가 많이 잘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잘리는 걸 원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정확하게 많이 잘리지 마시고 예 약간 댄디형으로 자른다 생각하시고 댄디는 좀 약간 깔끔하면서 어떤 좀 이렇게 인상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게끔 자르는 거 좋아하세요. 그게 댄디입니다. 깔끔하게 소프트하면서 그 다음, 한번더 들어서, 앞머리 쪽안 건들게 조심하시고요. 다시 위쪽에 걷어내주면서, 윗머리를 약간 걷어내주면서, 옆머리 이 라인을 잘 맞춰주시면, 약간 소프트 댄디죠. 그렇죠. 소프트 댄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댄디라고 해고, 진짜 그 말씀하셨듯이, 거의 댄디를 치는데 상고형으로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는, 상고형이 아닌 댄디를 치는 거죠 그거는 댄디라는 거는 머리 자체를 너무 바싹 치는 것도 아니고 쳐서 이렇게 올린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정말 깔끔하고 정리된 머리를 댄디형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예, 살짝 치셔서 위에랑 속이랑 같이 맞출 수 있는 커트를 하셔야 돼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 클리퍼를 이용해서 밑에 옆머리 옆머리 뒤쪽 밑에 부분을 살짝 들어서 약간 소프트하게 치는데 상고가 아니라 댄디형이기 때문에 라인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은 거의 바싹치고 이런걸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한번 더 자르면 되니까 좀 어느정도 선에서는 조금만 더 길게 잘라서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자르는 한 있어도 꼭 그렇게 하셔야지 손님과의 어떤 트러블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런 식으로 상고가 아닙니다. 약간 투블럭도 아니고 상고도 아니고 약간 댄디형 깔끔한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약간 상고가 아니니까 약간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하듯이 정리하면서 라인을 정확하게만 파주시면 얼추 손님도 좀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층은 많이 안 나면서 이렇게 같이 이어서 잘라주는데, 어 어떻게 보면 상고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상고형보다는 진짜 정리하듯이 잘라주시는 게 맞죠.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어서 이렇게 숱이 어느정도 있으시니까 너무 그렇게좀 한번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좀 섹션을 나눠서 자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처럼 섹션 안 나누고 자르시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게 위쪽에 머리를 섹션을 나누고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치거나 클리퍼로 밀거나 뭐 이렇게 치시면 훨씬 금방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살살 정리해 주셔도 되고 클리퍼로 정리를 해 주셔도 돼요. 수이 많은 관계로 숱 많은 분들은 층을 정확하게 이렇게 레이어드가 잘 돼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머리가 붕 뜨고 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으세요. 근데 너무 단차가 너무 심하면 네, 그 뜨는 게 방방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떠 버리면 여기 푹 들어가고 그러면 진짜 상고형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가위질을 가위질을 좀 약간 위 아래로 이렇게 살짝 빗질을 해가면서 수순 안치죠 일단 안칠 겁니다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살짝 가위질을 합니다 이또 정밀한 또 나름대로 가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조금만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끝에 약간 좀 정리를 살짝 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바퀴 라인은 정확하게 깔끔하게 파 주셔야지 댄디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너무 올린다거나 너무 밑으로 해서 귀랑 닿는다거나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자 이제 옆머리랑 뒷머리 라인이 어느 정도 얼추 예 마무리 됐고요. 이제 윗머리를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윗머리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위에 약간 좀 숙이시라고 하시고. 저는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손님들한테 그러면 안되니까 머리를 쓰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래서 여기 윗머리 라인을 잡으시고 여기 양옆에 길이가 있을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 윗부분을 그냥 자르세요. 네, 과감하게. 앞으로 앞쪽으로 45도가 좋아요. 이런식으로 잘라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수술 치려고 하지 마시고 층을 쳐서라도 그숱안 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저희 블랙형의 어떤 커트 기법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배우실 때는 수술 수술 쳐서 그 머리를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치지 않는 정도에서 층이 안 나고 가위 자국이 안 나는 그런 커트를 열심히 연습하셔야 예, 다음에 수술 치더라도 어떠한 머리가 와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 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수안 치고 그냥 가위로 이렇게서 해툭 잘라도 가위 바브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커트 하시는 걸좀 원하니까 그거를 좀할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앞머리는 마찬가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앞쪽으로 들을 때 이분은 이제 눈썹이 안보이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요 라인이 눈 지금 라인까지 와 있는데 눈썹이 보이게 하면 혼나겠죠 그러면 눈썹 안보이게 대충 얼추 잡고 밑으로 45도로 내린 다음에 하셔야 위에 층하고 밑에 층하고 얼추 맞아서 이렇게 일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뭐 일자 바가지로 해줘 네, 어? 아, 아니 일자로 하 안되는군요 일자로 해줘? 아, 네가 원하는대로 그냥 이상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어, 좀 이상하지 않잖아 네. 이게 훨씬 낫지 그 일자로 해 아, 일자로 하 바가지라서 안되겠네요 어, 그럼 울지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좀오바고 이제 오늘 어쨌든 머리 자를 때 수술 웬만하면 안 치는 방법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수술 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어, 다 좋은데 나중에 손님이 싫어할 수 있어요 너무 뻗쳐서 수술 안치면 머리는 같이 움직이지만 수술치게 되면 다또 따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머리가 흩어져서 머리가 많이 뻗쳐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가위와 빗 하나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오늘 같은 경우 는 소프트 댄디 댄디형은 이렇게 자릅니다라고 보여주는 블랙형의 오늘 댄디컷이었습니다. 네. 일단 보시고, 요렇게 해서 하시면, 머리 어때요? 좀, 어, 깔끔해요. 이게 원하지? 네. 어, 이런 네. 원하는 머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한번, 다들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층도 하나도 안 났고, 네. 아주 잘 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머리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렸을 때, 약간이라도 삐져나오는 걸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요거, 요거 살짝 이렇게만 좀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우리 모두 화이팅. 초보명사 화이팅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명사 화이팅! 넌안 해? 화이팅. 감사합니다.